타이어 펑크로 도로에서 정차한 후 점검하다가 후방 추돌 시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2010 가합 13262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교통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본 기간 중 타이어 펑크로 위 차량의 이상을 느껴 이를 가 길에 정차시킨 뒤 차량에서 하차였습니다. 그런데 H가 운전하던 11톤 화물차가 위와 같이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쟁점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 탁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을 차량 탁승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망인은 피해 차량의 운전석에서 완전히 하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차량 탑승 중교통제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하차가 완료된 상태의 경우까지 이 사건 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차량 탑승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장에는 H가 3차로와 4차로 중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에는 차량에서 내려있는 피해차량 운전자를 충돌하였다 기재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조사서에서도 피해차량에서 내려있는 운전자를 충돌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H가 직접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에는 남자 한 명이 피해차량 좌측에 있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H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차량 좌측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차량 뒤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H는 가해자로서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망인의 처인 원고 A나 처남 K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망인이 차량 탑승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